야! 들어들어들어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왜카메라요 자! 컵 시작할게요! 하나 둘 셋! 어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매스리램 야, 베이스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쩌다 특집이 음, 됐네요? 이게 몰래 하는 거거든요? 들키면 큰일 나 그래요 뭐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참가해주신 메스그램의 베이스 네, 안녕하세요 메스그램 베이스 박찬현입니다 휴이 베이스! 안녕하세요 휴이 베이스 최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바독스 베이스 윤킴입니다 베이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? 중학교 때 원래 밴드가 하고 싶어서 기타를 배웠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걔네 밴드가 베이스가 지나갔거든요 어? 어 내가 베이스 해야겠다 땜빵이네 가장 대중적인 이유죠 어. 기타를 네. 치려고 했지만 베이스를 잡게 되었다 수현이는? 저는 이제 제가 중학생 때 친한 친구가 끌고 가서 교회를 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상한 소리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기타를 치려면 통기타를 못 보는... 베이스는 15, 그게 필요가 없대, 그럴 필요 없다는 <웃음> 거야 <거예요>. 그럼 <웃음> 베이스를 쳐야지 귀찮아서. 귀찮아서. 아, 아. 자 그럼 유김씨는 어떻게? 아 나는 진짜 드라마틱하게 베이스를 시작했어. 안 드라마틱할 것 같아. 뭔가 네. 느낌이 왔어. 네. 아니야. 진짜. 자 그럼 진짜. 어떤 드라마? 민시리즈, 근데... 대한드라마 <웃음> 어떤 거요? 백이라는 만화를 본 거야. 밴드만. 100. 저도 아, 다 봤어요. 어, 저도 다 봤어요. 저도 어. 봤어요. 진짜 재밌어요. 아, 저 밴드가 고싶다 나는 베이스다 응. 음... 가는데 기타가 뭔가 어려워 보여. 만만해 좀 만난다. 만만해 보였다. <웃음> 드라마틱하지드라마틱하지 <웃음> 않네요. 네. <웃음> 아 이거 노바독스 멤버들이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. 여기서도서름이 <웃음> <연소도 웃음> <웃음> 생길 것 같은데요, 형? 아 그러게. 한 런인 것 중에 빈이 형이잖아. 여보세요? 어. 어, 야티크라이서다작성했네어다 됐을 걸. 어 언제까지 돼? 어세세 시간 뒤? 뭐 하냐? 아니야. 아니야. 그냥 있대 이거? 뭐 생각하실 것같 어? 뭐임?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임? 야 뭐야 이거? 방송니냐 촬영 중이야? 저랑 얘기 좀 합시다 <웃음> 이미 엎질러진 분이니까 예 하시려던 거 계속해 보이시죠 보컬은 베이스를 신경을 안 쓰고 네 저도 좀 공감을 해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잘하게 쳐도 그냥 아 어, 좋네 어못 쳐도 좋네 그래 <웃음> 안 쳐도 좋네 <웃음> 안 되죠 보컬 없으면 아무도 안 됐잖아 이건 반박할 말이 없다 <웃음> 야 보컬이 없어 아 보컬 <웃음> 반박 반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합주 때 이렇게 제가 항상 먼저거든요 합주 때 먼저 가서 소리를 잡 잡아놔요 그러면 아 오늘 치기 좋다 음. 딱이다 근데 그, 그 저희 기타 친 친구가 돌아와서 장장 쳐요 걔가 치고 맞춰 치는데 안 들려요 음. 어, 안 들리네 소리 올려 공연 날에 가서 공연 날또 리허설 제가 먼저 가요 또 투원 잡아놔요. 아 시계 좋네. 그 기타 친거 어요. 장장 쳐요. 음안 들리네. <웃음> <웃음> 이게 맨날 반복이에요. 그래. 그래도 저는 베이스가 좋네요. 베이스리 드럼이 리듬감을딱 살려줘야 음악이 딱 재밌고 팀은 안 나겠지만 정말 멋습니다 아, 예. 베이스들이 그렇죠. 노아독스가 아니라 윤 윤킴 형의 부스러기 팀. 윤킴 <웃음> 형이 부스러기가 되는 팀이 <웃음> 부스러기 팀이 <웃음> 보고 계십니다.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. 저희 다 사실 사이 되게 좋아요. 마지막에 포장해봤자요. <웃음> <웃음> 이미 끝났어. <웃음>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곱창 먹으러 갈게요. 안녕. 밴드, 여기도 찾아봐주세요. 저희도 멜스그램이에요. 찾아봐 <주세요. 웃음> <저, 저희도> <웃음>